안녕하십니까 호원장 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어, 본 시간을 통하여 어, 제품 공정 및 뿌리 기업 기술 개발 사업 시행 계획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제 내용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데이터는 그 당해 년도 그 차수별 어, 과제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충실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 국채과제가 어, 주요 10개 부처에서 300개 과제 20조원 이상 집행되고 있는데요 어, 상반기에 어, 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부터 내년도 2019년도 상반기 과제 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10개 정도 과제가 쭉 설명되어 나갈 텐데요 그 중에서 대표자체에게 맞는 사업과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여 내년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 그, 지금부터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품공정 및 뿌리기업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어, 과제 공고 내용에 의거해서 충실히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약간 부족한 점이라도 양해주시 바랍니다. 자, 제품공정 및 뿌리기업 기술개발 사업 공고 사업 목적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있고 지원 규모는 연 443억 정도며 대상 기업수는 1115개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제 사업은 356억 1010개 회사의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과제는 87억원에 105개 회사에 지원되고 이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으로 보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제는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품공정기술개발 지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금액 및 한도로서는 어, 제품공정기술개발과제의 정부출연금은 75%이며 최대 5천만원 지원입니다.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 야니다 지원조건은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이며 본과제는 기술료가 면제되는 과제입니다.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과제는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지원되며 기업부담금은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 합니다. 지원조건은 개발기간 최대 1년 지원금액 1억 한도며 본과제 또한 기술료는 연제됩니다세 번째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공정기술개발과제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이어야 하며 뿌리공,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진흥과 최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입니다. 아, 네번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제는 매년 1월, 4월, 8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과제는 매년 2월과 7월에 공고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 수행 과제이므로 타기업과 공동 개발에 불과합니다. 단 위탁기관 참여는 가능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된다. 제출하기 버튼 확인요. 이 사항이 뭐냐면요. 어, 국제과제 마감실이 있습니다 뭐 2018년 9월 5일 18시 마감 마감 전에는 접수 마감일자 전에는 smtech에 업로드 된 자료를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약 그 제출하기 버튼을 안 누르게 되면은 접수가 안된 상태로 데이터가 삭제되버립니다 음, 접수를 받아놓고 아다 됐구나 하다가 마감지 측 한번 보니까 어? 이거 좀 고쳐야겠네 이거 수정하기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수정했어요 그럼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눌러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분지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접수가 안된 상태로 선명이 되면은 과제 신청 안된 거기 때문에 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에 두 매년 저희 쪽의 통계로 보면 두세 과제별 두세 개 업체가 꼭 수정하기 들어갔다가 제출하기 버튼 안으로서 그냥 평가도 받지 못하고 어, 탈락, 탈락이 아니데 대상 조차도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 모든 과제 동등하게 종용됩니다 www.smtech.go.kr로 전산 업로드때는중소벤처기업교 모든 과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은 1회, 1회에 한해서 재신청 가능하다 뭐 지원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서류심사에 평가받은 결과 대면평가 때 기술성과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락됐다 지원 제외가 됐다 요 부분을 한번 더 보완해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똑같이 수정권을 신청했는데 그 과제로 또 탈락됐다. 그그 그 과제는 어, 네, 더 이상 서류 없어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과제 개발 내용을 바꾸셔야겠죠. 공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 선정 절차는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접수해서 어, 서류 심사 또는 현장 평가 또는 어, 대면 평가. 정보 전달, 특별 최종 평가에 따른 사후 관리 전문 기관에서 하는데 딱두 가지입니다. 연구 수작성, 보고 수작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돼서 첨부됐던 비목별 사업명세표의 에거해서 개발력의 인건비, 기자재,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각종 특허, 술장, 기술 임치료그 다음에 회계 처리 비용 등을 개정인 대로 서 나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께서 듣, 듣는 얘기로는 이 과제가 힘들지 않냐 받아도 머리 아프다. 제가 볼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대로만 관리해 주시면은 가등의 머리 아픔일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오늘의 사업에 지장받는 일도 없습니다. 제대로만. 투명하게만 경영해주시고 제무에 대해서 투명한 지출을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절차 및뭐 일정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 같지 않고 이 제품 공정 및 뿌리기업 기술 개발 과제가 일반 과제하고 조금 다른 게 아,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 사전 검토가 있고 아, 또 현장 평가가 있, 있고, 있고 지원과제 선정이 되고 요건 검토, 종합관리 시도를 통한 지원요건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자,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기관의 신청자격및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부적합성 판정되면은 탈락입니다. 기개발과제 또는 기지원과제의 여부로확인했을때 탈락입니다. 의무상 불이행 여부도 마찬가지고 참여제한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해당됐을 경우도 지원제외가 되겠습니다. 기타공지사항으로 어, 동사업 과제에 대해서 한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두개 수행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불가고 하나 신청 진행 수행 과제가 있다면 하나도 신청 가능하고 한 건도 실적, 신청한 수행 실적이 없으면 두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본 과제의 가, 감점 사항이 어, 세부적으로 명기가 되어있는데요 가점상은 총가점 기로 최대 5점으로 표시 되어있는데요 요거 나중에 내년도 가감점 요인이라는 그 정확한 내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공정 및 뿌리기업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드리는 말씀으로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이 제가 뭐누메 말씀드렸지만 창업 성장 기업 7년차 미만 자금 10억씩 지원받고 두세권 지원받으면 R&D 졸업제로 혁신 중소기업 올라가서 5 6억 그다음에 고성장 기업에서 2, 30억,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에서 4, 50억. 그 다음에 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오는 마지막 과제자금 월드클래스 300 과제 7 8 0억 그래서 1년에 1 15, 5씩5년간 지원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한 과제 신청하는 마인드로 가지 마시고 이걸 받으면은 차기에 더큰 과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 과제로 인정되기 위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또고용창출도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술별 납부를 통해서 아, 전반적인 사업의 가능성을 받아서 차기과제 신청할 때 아, 우위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 아, 여튼 저희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같이 2019년도 국과 R&D 과제 국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어, 진행하되 이양 시작했으면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